아빠 이리로 와봐. 음. 있잖아 이 자로 음? 이 무거운 물건을 음.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여기에 떨어뜨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? 어 당연히 떨어지지. 이가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. 저, 원래는 음.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지. 그렇지 당연하지, 이거는 하지만 음, 무거니까 어, 방법이 있어. 무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. 방법이 있어, 방법이. 자, 자를 여기 올려줘 응아큰 음. 자를 그리고 여기 A4 종이 한 장을 여기 올려주고 어 일반 A4용지구나 아한장한장 한 장. 아무것도 없어요 붙은 거 없어요 아 이거 과학의 원리가 있나보다 응 음, 그러니까 하나 둘셋오 자가 버텨지네. 야, 다른 물건들. 그래, 저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. 저거. 어, 어각 티슈. 한번 뭐? 이거 엄청 무거운 거. 야, 일단. 없지? 어 신기한데? 잠깐만. 어 그건 안 그건 안 되지 않을까? 그거는 엄청 무거울 텐데. 그걸 안될것 같은데? 오. 이게 돼? 잠깐만. 이게 된다고? 둘, 셋. 오. 신기하다. 이번은 이거 해봐. 레몬 아토. 철로 해볼래한 번. <웃음> 이거, 이거 엄청. <웃음> 참고로 엄청 무거워. 이거 깡통이야, 깡통. 레, 이거 잠깐만. 이거 간다. 하나, 둘, 셋.